안녕하세요 바다루어 나시대 팬입니다 삼정도 휘어진 나시대 이 부분이 감도가 좋고 또 캐스팅할 때 바다루어는 선상 바다루어와 갯바위 방파제 바다루어 나시대로 구분이 되죠 어떤 나시대는 나시대를 딱 들었을 때 앞서를 심하면 나시대가 나한테서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먼저 우렁 나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낚시대는 길이가 7피트에서 8피트 정도 낚시대가 길면은 비거리가 잘 나오고 멀리 있는 대선물까지 낚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지만 길어질수록 앞수림도 심하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오래 낚시하기가 또 무리가 따를 수가 있죠 역으로 짧은 낚시대를 쓰게 되면 낚시할때 가볍기도 하고 편하게 낚시할 수 있지만 비거리에서 줄어들고 가까이 올렸을 때 랜딩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7피트 2.1m에서 8피트 2 4터 나시대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. 그 다음에, 심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갯바이 루어 나시대에는 심세가 7대3 정도 되는 심세. 전체의 길이를 봤을 때, 앞에서 3 정도 휘어진 나시대. 이 부분이 감도가 좋고, 또 캐스팅할 때 편한 나시대가 됩니다. 바다로 할때 라이트도 있고, 미듬나이트 있고, 미디엄도 있고, 미디엄헤비 물론 민물처럼 다 있습니다. 갯바이로라시 우럭을 대상으로 산다면 라이트에서 미디나라이트낚시대를 많이 선호합니다 지그헤드를 8분의 1온스 지그헤드를 쓴다고 계획을 하시면 라이트 낚시대를 준비하시고 또 물살이 약간 빨라서 4분의 1온스를 매일 쓰기로 계획하신다면 미디나 라이트 낚시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저희 첫 방송에서 주문 제작의 손잡이 길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바 있습니다만은 갯바에서 손잡이 길은 항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몸에 맞는 손잡이 길를 선택해야 됩니다. 갯바위 낚시대는 한 손에 캐스팅하고 한손으 올리기에 손잡이 길이가 팔뚝에 끝에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자, 낚시대를 들었을 때 수평으로 들어가나 20도 정도를 약간 올렸을 때이 낚시대가 내 몸에 오는 기분이 들어야 좋은 낚시대입니다. 낚시대를 딱 들었을 때 앞서는 심하면은 낚시대가 나한테서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. 니들도 가벼운 거 쓰시고 그리고 낚시대 가벼운 거 쓰면은 장시간 낚시에도 편해집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도죠. 액션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감도입니다. 누워 자체가 생미끼가 아니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고기를 유혹하기 때문에 감도가 생명일 수 있습니다. 낚싯대를 잡으시고 천장에 대고 훑어보던가 바닥에 싹싹 좌우로 아래우로 훑으면서 내 손에 느껴지는 감 느껴오는 감이 얼만큼 느껴오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. 플라스틱 종류의 볼펜으로 탁탁 전달되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제3자가 앞에서 살살 쳐주면 감을 더 느낄 수 있겠죠. 어느 낚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갯바위 로 낚시대는 가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. 낚시대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낚시대의 앞부분을 작은 가이드를 여러개 붙여주면 낚시대의 무게는 줄을 수 있지만 캐스팅했을 때 라인이 걸려서 비거리가 줄수 있습니다. 낚시대를 봤을 때 경사가 일정하게 가는 부분 안을 들어왔을때이 안에서 일정하게 통과되는 부분을 가이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첫 번째 가이드는 통상 30파이 정도 가이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가이드가 아니고 이 가이드가 20파이인데 이 가이드가 여기에 달려 있다면 나인 트러블이 발생해서 비거리가 주게 됩니다. 더큰 가이드를 붙여주면 비거리는 나을 수 있지만 무게감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. 무게를 줄린다면 티탄 가이드가 더 좋죠. 티탄 가이드는 감도도 좋고 무게감도 가벼워집니다. 토자이트 가이드는 가이드 링이 작아서 높은 발 25파의 가이드만 써도 무난합니다. 물론 토자이트 가이드도 티탄 가이드가 가격이 비싸집니다. 자, 좋은 날시대 선택하시고 내 몸에 딱 붙는 날시대 감도 좋은 났을 때선택해서어복 충만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